자, 다운받은 귤 완성이라는 파일을 임포트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 컴포지션의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와야 되죠. 그다음에 귤 완성이라는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1번 레이어가 칼이죠 칼자 1번 레이어 이름은 칼이라고 좀 바꿀게요 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귤 모양들이 어, 나타나야 되는 순서가 바로 어, 얘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위에서 아래로인데 레이어로 확인하면 6번, 5번, 4번, 3번, 2번 이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줘야 돼요 그쵸? 6번 5번, 4번, 3번, 2번.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잘려져서 어,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동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1프레임에 하나씩나타하게끔하고 싶어요 하리가나타나게할때맨아게 어, 하면, 이이어부터차이차례차례 이렇게 나타이게하려면시퀀스라면걸할때선택하는 순서가 하요하다고했었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거에서아래부터 나타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할 때 자, 8번에서부터 그러니까 레이어 6번에서부터 어 2번까지를 하나 맨아래걸 선택하고 슈프트 누르고 2번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이 레이어 이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1프렘마다 연결되는 시퀀스를 하려면 시간을 1프레임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페이지 다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들을 여기까지 아웃점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Alt와 대가로 닫힘.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레이어들이 1프레임만 딱 이렇게 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게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는 메뉴에 어, 시퀀스 레이어라고 있죠. 자 시퀀스를 해봅니다. 이때 오버랩은 체크 안해야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 아무것도 오버랩은 체크하지 말고 그 다음에 OK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차례차례 나오니까 어, 잘려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때 마지막에 이 레이어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죠 계속 우리 잘리고 남아있어야 되니까 자 얘는 얘만 따로 한번더 선택을 한 다음에 길이를 쭉 늘려주세요 길이를 쭉 늘려줍니다 계속 남아 있어야 되니까 쭉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리고 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까지만 되면 이제 또한 가지 해야 될게 있죠 얘가 잘렸어도 나는 여러 번 자르기를 할거예요 여러 번 자르기를 할거면 얘가 처음에 있는 이 6번 레이어 자이 레이어도 어때요?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렇겠죠? 계속 남아 있고 잘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이어 맨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요. 복제. 컨트롤 D 그런 다음에 맨아래 있는 레이어도 길이를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때 이제 얘가 아직 칼 작업은 안했고요 자 넘어갈 때이 레이어, 넘어간 레이어는 살짝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살짝 옮겨도 되는 거죠 이 레이어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옮겨주면 잘려서 이렇게 칼의 움직임을 넣어야 되겠죠 칼자 그럼 칼을 선택해 보세요 칼자 이제 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의 포지션을 열어서 키 프레임을 먼저 생성하고요 영 프레임에서 0 프레임에서 키프레임 추가하고 포지션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다 떨어지는 순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칼의 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잘리는 느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줘야 될게 어, 뭐예요? 이 칼이 한 절반 정도 또는 더 끝까지도 상관없는데 절반 정도 내려올 때쯤까지는 어때요? 잘리니까 얘가 칼이 안 보여야 되죠 이 과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려져 있다가 얘가 이제 뒤집어지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해요? 칼은 움직이고 칼이 움직일 때 뭔가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야 되죠 칼이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매트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매트. 그쵸? 그래서 이 귤,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맨 아래 에 있는 레이어 있죠? 얘가 원래 모양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자, 이 레이어를 하나 더복사 컨트롤 D 해서 칼 위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칼 위로. 그 다음에 이름은 어, 매트라고 좀 바꿔놓을까요? 그럼 얘가 이제 그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어디에서만 보여야 돼요. 얘가 잘렸을 때이 과일 안에서는 안 보여야 되고 밖에서만 보여야 되겠죠.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칼은 위에 있는 매트 소스가 없는 곳에서 보이는 알파 인버트 매트라는 걸 해주면 얘가 이렇게 잘려도 얘가 지나가도 이틈 안에서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되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뭐한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칼이 어, 중간 정도까지만 이 과일이 가로 막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칼이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매트 레이어, 자, 이 매트 레이어가 여기까지만 효과가 적용이 되면 되겠죠. 매트 레이어가 끝까지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매트 레이어를 알트와 대가로 다침 눌러서 이 시간까지 효과를 없애줍니다. 레이어의 길이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칼이 보이겠죠. 그러면 얘가 빨리 움직이니까 어때요? 잘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 뭐한 프레임 앞이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한 가지 여기서 좀 이제 약간 칼이 막 앞에 보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에서 이렇게 보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래에 있는 이 레이어들, 그러니까 계단현상이 만들어진 이 레이어들 있죠? 자 계단현상이 만들어진 이 레이어들이 칼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현상이 만들어진 이 레이어들을 맨 위에 매트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살짝 시간상으로 앞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얘네들이 늦게 넘어져야 돼요. 그쵸? 칼질이 되면 처음부터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느정도 절반 이상이 잘릴 때좀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의 위, 시간을 좀 늦게, 늦게 넘어지도록 위치를 이동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죠. 칼에 어. 동작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얘가 다 썰리고 나면 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어 여기에서 다 썰리고 살짝 뭐 머물러 있어도 되고 바로 올라가도 되고요. 살짝 머물러 있어볼까요? 어한 2, 3프레임 정도만 머물러 있는 이 칼의 포지션에다가 자 Add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키프레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얘가 칼이 다 내려온 다음에 시간이 한 2, 3프레임 머물러 있게끔 Add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는 Add, 키프레임.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내려온 만큼의 시간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르고 올라가고 그래서 자르고 올라가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칼에서부터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까지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쌍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복제 컨트롤 D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위치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럼 칼이 올라간 지점까지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칼의 포지션을 보면 알수 있어요 칼이 올라가는 지점으로 얘네들의 시작점이 다시 맞춰지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잘리잖아요또 어, 내려와서 잘리겠죠 이때 맨 아래에 있는 칼은 이제 레이어의 길이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칼을 또 복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이 칼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알트와 대가로 닫힘 누르면 되죠. 그러면 잘리고 칼이 올라가고 다시 잘리고 그쵸? 어. 이때 잘린 또이 과일 잘린 이 슬라이스가 된 얘가 가장 나중에 있는 얘죠. 근데 얘의 위치가 어때요? 처음에 잘린 애랑 똑같잖아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얘의 위치만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잘려서 어, 겹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를 또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또세 번째는 또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칼에서부터 여기까지 를또 복제 그 다음에 또메뉴로 올려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키고 어디까지? 바로 맨 아래에 있던 아맨 아래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칼이겠죠. 두 번째 칼의 포지션이 끝나는 시간까지 알트 대가로 받침 하고 복사한 칼에서부터 위에 있는 과일들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가 계속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있는 이 과일이 또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 잘리고 나서 겹친 것처럼 이제 또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자 여기까지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되죠?